사인 세타는 이제 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는 사인 오메가 t 이와 같이 예, 표현을 그 전기 전자공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인 함수는 이제 주기 함수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고 각그리는뭐 어, 각속도 곱하기 시간 음, 시간이다.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이거은 이제 병진운동에서 이제 거리 곱하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요거를 똑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각 거리 각속도 각가속도는 세타 오메가 알파로 표현을 한다 요게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 문자입니다 고대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는 라디안 표기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 라디안은 약한 60도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이제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주파수하고 주기는 역비례한다.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류에 대해서 이제 교류에 대해서 수학적 표현을 포함해서 그죠. 어,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일반적으로 사인 그래프로 어, 표현을 하는데 이 그래프의 높이 높이는 보통 어, 이걸 최대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60Hz, 220V 같은 경우는 220V가 되겠죠. 그죠? 음. 아, 110V인가요? 네, 110V. 자, 요거를 일반적으로 어, 최대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교류 전화의 경우, V maximum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대가 max이기 때문에 전압 M이라고 많이 쓴다. 요렇게 그러니까 쓰고 s i n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죠? s i n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이 되기도 하고 이제 1이 되기도 하는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쓰여는 비율로 쓸 수가 있겠죠. 비율. 그러니까 0.8 뭐 이런 뜻이죠. 곱하기 최대값 10을 곱하면 8이 되듯이 그죠. 이렇게 하면 1부터 10 사이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런 비율의 역할을 합니다. 비율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교류를 사인 함수로 표현할 때는 최대값 곱하기 비율의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값이 vm 이죠 그죠 곱하기 sin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시간을 포함해서 쓰면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그죠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vm sin 오메가 t 이런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각속도죠. 각속도 단위는 라디안파 세컨드입니다. 얘는 시간이죠. 오죠? 시간 초로 보통 나타내죠. 오죠? 그리고 얘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변하는 함수죠. 얘는 최대값입니다. 전압의 최대치. 왜냐하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비율을 곱한 거죠.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얘는 비율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인값은 0과 1 사이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이렇게 이제 vm 일정한데 그죠? vm 일정한데 사인 함수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기를 해서 겹치면 겹치면 그래프가 최대값이 Vm으로 되는 모양은 사인 모양이 되는데 최대값은 Vm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교류 전압은 Vt로 표현을 합니다. t는 시간이죠, 그죠? 시간 시간에 따라서 V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Vt는 Vt는 vm 곱하기 s i n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한다 또는 뭐 vm sine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그 주기 t 하고 주파수 f 하고 각 속도 오메가 사이에는 사이의 관계는 이 파이 f 있고 오메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v t 를 v t 를 v m s i n 오메가 t 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죠? 쓰기도 하고. Vm, sin, cita라고 쓰기도 하고, 또, Vm, sin, e, phi, -F, f, 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제 Vm은, Vm은 이 사인파에서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최대값. 최대값을 나타내고, 요거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 비율. 0과 1 사이의 값이죠. 그죠?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 1을 포함해서 0과 1 사이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10으로 정해져 있으면 0 1부터죠? 0.99부터 4까지 뭐쭉 변하겠죠. 그죠? 쭉 변해서 곱하기 수가 변하기 때문에 110 곱하기 0.99 하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뭐100한9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점점 값이 줄어드는 값이 되겠죠. 그죠? 어,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인은 비율의 역할을 합니다. 자, 교류 전류도 교류 전류도 똑같은 방식으로 i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에 수죠. 그래서 대문자 i 맥시멈 이라 쓰고 sin 오메가 t 또는 i 최대값 곱하기 sin 비율 그죠?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im 곱하기 sin e phi f t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 phi f e q 오메가다. 두개가 같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e phi f f는 오메가죠, 그 네. 그래서 각 가속도, 아, 각속도, 가속도가 아니고 각속도입니다. 단위는 라디안 파섹컨드죠그렇 네. 라디안 파 f는 헤르츠로 보통 나타냅니다. 헤르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기는 전기는 60 헤르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기는 60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1초에 60번 전파가 바뀐다 하는 거죠. 요게 1초 안에 60개 있다는 거죠. 요게 패턴이 60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60개. 60 헤르츠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당연히 60분의 1초겠죠, 그죠? 60분의 1초에 한 개씩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략 제가 오늘은 개념 설명만 좀 하고, 어, 마칠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제 표시도 이제 파이, 이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이기 때문에 어, 이파이는 그 라디안 값입니다. 라디안 값이기 때문에 360도라는 뜻이고 파이는 180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1 8 0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각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속도를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 어, 사인 정현파 사인 함수, 사인 함수로 표현한 교류 전압, 교류 전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식적으로는 그식1 3 4처럼 vm sine t e 또는 vm s i n omega t, im sine t e 또는 I.M. 쌓이는 거같아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고, I.M을 그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이, 이 V.M도 유도기 전형즉 전압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어. 세타는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1-34, 1-35에 대한 어, 표현 방법을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딱두 페이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여기도 지금 저 t 주기 t는 주파수 분의 1뭐 이런 말이 있죠. 주파수는 주기 분의 1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요 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위상 위상에 대해서. 어,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각 주파수 각속도 얘기도좀 설명을 했죠 그죠 음,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위상 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위상 그래서 전, 전류하고 전압 사이에는 위상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즉 그림이 이렇게 이제 한쪽에 먼저 나오고 한쪽은 나중에 나오고 하는 시간차를 나타내는 건데 그이 보통 오메가 t 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각도가 조금 늘어나는 거죠 죠그 이것도 각도잖아요 그죠 오메가티도 각도고 이거는 이제 고정 각도입니다만 고정 값만큼 두 그래프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내는 위상각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어, 추가적으로 드리고 앞에 내용 각주파수 오메가라든지 오메가는 이 파이어프 이런 관계 그리고 주기는 주파수 분의 일 또는 주파수는 주기 분의 일 이런 관계. 그다음 그 구형파, 정현파, 삼각파, 톱니파와 같은 이런 자 교류파형들. 그러고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사인 함수라고 그각 표시법, 그리고 최대값에다 비율을 곱하면 변화하는 교류 전압이라든지 교류 전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사인파 또는 정현파, 정현파라고 하죠, 한문으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을 한문으로 정현이라고 합니다. 코사인은 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현, 여현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기전형은 전압이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현파, 사인파, 전압, 파형, 파의 모양입니다. 파의 모양이 교류에 대해서 수학적 표기법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사설을 하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위상이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